그래 오늘 마이섬을 갈겁니다 다 먹어버릴땐에 박물관이 새로 개장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박물관이 생겼어요 우리 섬에서 좋았어 아 오늘 마이섬 갈거니까 그래도 좀 차려 입어야겠지? 신발 잘 신지 않는 자유인이지만 신발 신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헤어스타일은 웨이브를 넣어보고 속눈썹도 좀 붙이고 좀 새로운 친구를 만날수 있거든요? 따릿다 짜잔! 오케이 의상 준비는 다 끝났어! 오 저것은? 이것은? 신봤다! 제가 저번에 이거 돈을 파묻어야 되는데 저걸 닫아버려가지고 망했거든요? 일단 이 삽을 치워! 조심! 어, 아니. 심어, 심어. 어떻게 하더라? 심.. 심어야 되는데? 너무 긴장돼가지고.. 뭐지? 차별 드라이 심을수 있어요? 긴장돼 긴장돼 어! 구멍이 묶기! 됐다 됐다, 됐다. 좋았어 모닥불 옆에다가 낙엽을 뿌라고요? 오! 이것은! 오! 오! 레시피 레시피? TV 프로 그살이 나오는 광고 시간 딱할일 없잖아? 병에 레시피를 갈아 넣어봤어 뭐 뭐지? 레시피가 본뜩 떠올랐다고? 아, 아, 침대 침대 침대 침대 침대 너 진짜 옷판 어떻게? 여러분 제가 드디어 침대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행을 출발해 볼까요? 오늘 여행가는 모습이 아주 아주 완벽해. 여행 가기 딱 좋은 날이죠? 레이첼 나 여행 갔다 올게. 과연 첫번째 주민은 집터 없어도 될걸요? 오 어, 여기 비 온다 오 어, 이것은 편지 뭔가 보석 같은데? 뭔가 보석이 반짝반짝해 장미화관? 장미화관? 장미화관이야 장미화관 와 너무 예뻐 우와 오늘 대박이다 이거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새로운 친구는 뭐야 어? 어, 문어야? 오 문어다 문어다 탁구다탁구, 탁구야끼. 음, 음, 타코. 음, 제 위시 를스트는 탁구가 없네. 제가 좀 생각해볼게요. 이 친구랑 대화를 좀해보고 삐리 통하면. 어얘 누구지? 아 밤탱이가 돼가지고. 아니 오늘 그리고 특별히 여행 온 날인데. 어미끄라지아니야아아아 아, 아, 멸치 멸치 멸치 멸치 멸치. 멸치가 되게 예쁘잖아 나이스! 나이스! 멸치 진짜 이쁘잖아요카코의 운명은 타코! 파코. 아, 타코는 이섬을 떠나기 싫대요 저는 타코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이런 섬에서 살아보는 게 소원이었대 어머어머어머어머 타코는 어머, 어머, 어머. 그런 생각이었어 자 이제 잘 놀았으니까 잘 살아 타코야 안녕 잘 살아 타코 열지 열지 타코 귀엽긴 한데 제 위시 리스트는 없었어요. 제 위시 리스트는 이 중에서 아무나 나오면 데리고 올 거예요. 침대, 조개 침대 나왔어요. 근데 버거가 하나 부족해가지고 제가 지금 일단 제가 버거를 빨리 모아야 되기 때문에 해변을 한 바퀴 좀 돌아볼게요. 진주 침대를 보여줘야 되겠구만 작업대는 나의 작업대가 제일 좋지 어? 먼지도 안 나고 우리 집에 자기! 우리 여기 같이 있었잖아 자 아니야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나랑 있었지 어. 이것 봐! 조개침대! 조개침대 나도 있죠? 엄청 있던 어. 장미화가아장미화가 엄청 있던 것 같은데 설치했어? 응나 음. <웃음> 조개침대 만든다 단당룡상당 음 짜잔! 저기 침대! 나 군용침대를 드디어 벗어날 수 있어 음 오늘도 열심히 일했다 오늘도 진짜 아어 어, 목이 뻐근할 정도로 일을 열심히 했네 자 그럼 이제 외출복을 벗고 잘준잘준해볼해볼추럴하럴하은 묶은 머추럴하럴하고 묶고 속눈썹 볼터치터치우 지우고 됐다. 잘 준비 끝. 좋아 오! 이러면 이게 진짜 조개인 줄 알겠는데 사람들이 아아 여러분들도 좀 눕게 해드릴까요? 자 여러분들도 여기 누워서 같이 쉬는 거예요 우리 어때요? 편안하죠? 오늘 방송도 재밌게 봐주셔서 여러분, <웃음> 감사합니다.